안녕하세요 수언이에요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머위쌈밥이에요 부모님께서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머위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백종원 선생님의 만능쌈장 레시피도 들고 왔어요 쌉싸름한 매력을 가진 머위쌈 만들기 시작할게요 머위의 줄기 부분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손이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까주세요. 손질한 머위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체에 건져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머위를 데쳐줄게요. 부모님께 받은 머위는 부드러운 편이어서 1분만 삶아도 충분했어요 대부분의 머위는 좀 질길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1분 30초 정도 삶아줍니다 건져낸 머위는 찬물에 15분 정도 담궈둘게요 이 과정에서 머위의 씁쓸한 맛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중화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머위의 물기를 꼭 짜줄게요 너무 세게 힘을 주면 머위를 펼치면서 찢어질 수 있어요 적당한 힘으로 꼭 짜주시고 쌈을 싸기 쉽도록 머위를 하나씩 펼쳐줄게요 이제 쌈장 준비를 시작할게요 먼저 대파 한대 양파 반개 청양고추 두개를쏭쏭 썰어주세요 썰어둔 재료는 그릇에 담아놓으시고 참치캔을 조심히 따주세요 저는 숟가락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된장 두큰술 고추장 두큰술 설탕 한 큰술, 마늘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을 덜어놓으시고요. 물 100ml를 준비해주세요. 팬에 열을 올리고 참치 기름을 넣어주세요. 파와 고추를 먼저 넣고 볶아주다가 파향과 고추향이 싹 올라오면 그때 양파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저는 볶는 중간에 기름을 살짝 한번더 둘러줬어요. 야채가 어느 정도 익으면 물 100ml를 넣고 덜어둔 양념장도 다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다 풀어주고 참치도 넣어서 섞어서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참기름을 둘러주시고 잘 섞어 주시면 오케이! 이렇게 완성한 만능 쌈장은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제 머위와 맛있게 만든 쌈장을 올려 쌈을 싸 볼게요. 머위를 바닥에 깔고 위에 밥을 올린 뒤 양념장을 올려 쌈을 싸면 끝! 미리 쌈을 싸두고 먹으니 밥을 먹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의 요리, 머위쌈도 완성! 오늘 저녁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머위쌈 어떠세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